찍게잖아요. 뭐. 포크라고 저게? 저송 낚시대 아니에요? 어? 저 뭐야? 저, 포크. 저, 저 포크야? 아두 아, 네. 명만? 네. 두 명만? 두 분만. 접시당 하나라 가지고 다 드시기 전까지 못 드세요. 우리 둘이 이 파스타를 다 먹을 때까지? 네. 못먹다고네못 드세요. 아, 저는 그럼 한 입도 못 먹어요. 이거? 네 구경하셔야 돼요. 네? <웃음> 뭐 이런 경우가 나 있어요. 어... 할수 있겠어? 수있겠 잠깐만. 어? 오오. 어. 어. 오오오오오오오말오말오오오오오오오아말오잘 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먹는데? 잘 먹는다! 잘한다! 오오오오 어? 아, 아. 이렇게 손, 손가락으로 드시는 거야? 오오오오오오오이 와중에 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이오오오오오오 느껴지는데?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나 어. 아, 먹어보고 싶어 야, 돌려봐, 돌려봐. 그렇지, 그렇지. 돌려, 돌려, 돌려. 이거 그냥 어어. 한 번에 야겠다어 그래, 그래. 오, 우와, 보 보세요, 보세요. 우와. 수 진짜 잘한다. 보스. 진짜, 아, 진짜, 진짜 잘 너무, 그냥, 너무 잘 쓰는데. 원래 그냥 너무 잘 쓰는데. 몰래 저거 쓰던 거 같아. 너무 잘 쓰는데. 너무 잘 쓰다. 집에서 그렇게 먹는 거 아니겠죠? <웃음> 연습한 거. 아니지? 슬리피 님이 이거를 들지를 못하셔. <웃음> 냄새 아 <냄새, 냄새. 웃음> 아, 슬리피가 우리 편이 아니라 저 셰프님 편이었던 거죠, 지금요? 아, 슬리피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아, 아직도 안 드신 거죠? 한 입도. 아, 비비, 먹으려니까. 아니, 아니, 안 비벼도 되니까 일단 좀 드셔보시면 되고. 아, 어떡... 아, 팔 너무 아파. 슬리피님. 저거 <웃음> 먹어요 <잠시만요. 웃음> <웃음> 아유, 깨어, 아니, 뭐, 진짜. 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네? 할수 있어. 어머, 어머, 저 짧은 거 좀. 아 어머. 근데 열심히 돌려. 아니야, 아니거 죄송한데 슬리피 포크만 혹시 뭐 과일 <웃음> 포고 줬어요? 거 아니야? <웃음> 뭐야, 저거? 아니 수다도 잘 먹는데 저게안 된다고요? 집어 넣어요. 삽질 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집어 넣고 아, 퍼. 아니 거기도 돌리지 말고 아 덜덜 아 덜덜. 아니 저는 이렇게 많이 말면 못 먹어요. 아니, 아 알았어 알겠어. 그럼 그거라도 그거라도 오케이. 네. 자, 집어 들어 들어 올려 들어 올려 들어 올려. 그치 그쵸? 그치. 아니 여기 관절 이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살짝 꺾으면 아 거야? 꺾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 살짝 꺾으면 드는 힘이 약해져요. 에? <웃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 됐어 됐어 됐어. 오, 어, 오, 하이튼, 오. 됐어, 됐어. 음. 자, 다리, 어이잘 어, 어, 안경이 묻 아, 다리 길잖아요, 지금. 어머, 어머, 안경이 다 묻어. 아, 세수하시는 건 아니죠? 어떻게 <웃음> 어, 어 그래도 한 줄기 먹었어, 한 줄기. 한 줄기, 한 줄기, 먹었어. 한 줄기. 아우저금 어, 같은 한 줄기. 오케이! 근데 그렇게 어느 세월에 먹죠? 어, 근데 맛... 마... 어, 맛있네요. <웃음> 야,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잘해. 이거 어떻게 가, 가, 도와줄 수 있어? 아, 뭐 내가 도와주고 싶은데 손이 안 내가 할 수가 없어. 아 수다씨 진짜 우리 동네 동생 답다. <목소리> 부천 동생.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야, 지금 슬리피 씨입 너무 그래. 지금 슬램피 씨입 안에 뭐 먹는 거야? 뭘 드셨다고? 지금 얘가 뭘 계속 공기를. 자, 드디어. 드디어. <목소리> 수다씨 나도 나도 할수 있어. <목소리> 어, 들었어. 많이 들었어. 제일 어 많이 줬어, 세배 많이 들었어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방해하지 말라고. 진짜 큰 도움입니다. 방해, 방해, 방해하지 말라고. 와는 뭐 거야. 자, 큰 도움 주고 있어요, 슬리피가. 근데 와중에 너무 맛있다. 맛있어. 슬리피님, 저 저기 방해하지 마세요. <웃음> 아, 잠깐만! 아 이거 자꾸 걸리서 끌리기 하지 마세요, 저거. 진짜 어? 먹는데. 아, 이거 자꾸 걸리서 끌리기 하지 마세요, 저거. 진짜 어? 먹는데. 아, 아, 먹는데. 수다가, 아 빨리 했구다가 착해서 앵그라면 저런 얘기 안 하거든요. 결정하네. 너무 아픈 거야, 너무 아픈 거야. 짜증나는 거야. 어, 다 먹었네. 어머나, 다 먹었다. 아니, 쏘다 대단하다. 와. 끝났어, 끝났어. 와. 다 먹었어. 아, 쏘다 너무 맛있다, 어, 다 먹었어, 아잘 먹었어. 아아잘 먹었어. 아아아 먹었어요 아, 다 <웃음>